있어드리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나영이예요예가안 드릴게요. 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좀 내가 포트할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요 그래서 내어에 대한 수업을할 텐데 포어라는 게 어떤 럴지 경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실 수있으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나왔던 거고요 얘는 좀 무겁기도 하고 해서, 얘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센터에서 필라테스 센터 기구랑 같이 사용할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만들었었고요 이거를 좀더 발전시켜서, 여기 이게 변화소 시절 이승어예요 리포머 위에서 혹은 캐릴라 위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매트에서 사용하셔도 되지 않겠고요.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홈트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들한테 매일 케플러지라고 풀어져 있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예요. 센터에서 사용하실 때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회원들 하실 때는 재료 받시면 좋아요. 네. 여러분들 회복을 하는 이유를 아세요? 회복이 하는 이유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회복을 하는 이유는 수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하는 이유는 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근육 있을 때 풀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플레이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통증이 운동통증인가 아니면 운동사계통증인가를 판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학을 공부하고 생리하고 공부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은 정확하게 들어가면 좋긴는 한다 하지만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제한은 어디에다 두것이냐 포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안을 둬서 움직임을 했을 때, 어디까지 어떤 통증이 일어나느냐를 플레이한테 전달을 해서, 플레이한테 아, 운동을 믿고 해도 되겠구나. 라고, 아, 이걸 이렇게 하는 하면, 운동을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집에서 운동을 했는데, 이런 통증이 왔는데, 아, 이게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가서 어떻게 내가 치료해줘요. 그게 아니라 병원 가서 어떻게 되게 치료받고 오세요.까지 해주시면 좋긴 하죠. 네, 일단은 그게 아니면은 병원, 병원 다녀서 통증 관리하고 오세요. 라고 해서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좀더 믿음직한 강사로 해서 자기 마음을 줍니다. 운동이랑 카이로나 이런 거랑 다른 것들이, 다른 점이 운동은 내가 내 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내 인지적 자극을 갖다 줘서 근육이나 이런 걸 변형시켜요. 남이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도구를 쓰거나 해서 움직임을 하면 움직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면 내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어? 외부의 스트레스네? 라고 받아들여서 아무리 좋은 스트레스도 약간 어, 다시 되돌아오는 병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발을 오른발 왼발 겹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정강이 뼈로 앉으세요, 정강이 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허리가 딱펴지죠 이게 바른 자세예요.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바른 자세가 될수 있게. 뭐, 이거, 안 뭐,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앉으셔도 돼요. 예. <웃음> 네, 여기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앉으시면, 바른 자세에서 편하게, 뭐, 그, 이걸 하던가 운동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자세에서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시고 그 다음에 고관절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리를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정강이 뼈로 앉는다. 그래서 엉덩이랑 정강이 뼈랑 두, 두 부분으로 분산해서 앉으셔야 돼요. 무게를 그래서 바르게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할때 바르게 앉으세요. 그게 아니라 엉덩이랑 무릎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앉는다. 그러면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하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 있고 무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것처럼 의자에 앉을 때도 엉덩이를 무릎보다 위로 올라가게 만들면 허리는 알아서 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어, 하고 지금 의자에 앉을 때는 발하고 엉덩이하고, 무게가 분산이 되죠. 분산이 되면서, 그, 피로가 좀덜쌓이죠 확실히 많이 쌓이, 어, 덜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일상에, 어, 일상에 오랫동안, 일상에서 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해야 하는 우리 환경의 문제입니다. 아치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척추라고 하는 거는 일직선 앞에서 보엔 일직선이지만 옆에서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이런 굴곡을 밸런스 포스터 아치바로 만들어주자 해서 이 아치바 위에 누우면 척추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끔 만들어주는 게 밸런스 포스터 아치바의 특징이에요. 었데 목이 풀리고 개운해서 병원에 안 갑니다라고 하는 게이 동작이에요. 나는 척추를 다른 자세로 만들어주고 아치마가 뒷목 뒷목을 풀어주고 해서 이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왔다갔다 굴리는 것만으로도 뒷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병원에 안갈 정도의 근육이 근육통이.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이렇게 해서 풀면 근육이 딱딱한 근육이 얘가 이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내가 풀기 때문에 자기 자극이 되는 거죠. 자기 자극이 돼서 내가 다시 줄어들거나 하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세도 좋아져요. 한 번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효과를 본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실제 사용 사례를 보시겠어요?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놓고 사용해요. 핸드타에도 놓고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클래식, 아까 2020년도에 만들었던 거죠.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리포머도 있다가 보여드릴 텐데 주요 강의로 해서 밸런스 포스처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하면 본인이 아 이게 선생님 골반이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어깨가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 없이 운동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사용을 해서 개인 레슨 한 거예요. 개인 레슨 한테 이분이 등이 엄청 많이 나오셨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셨는데 한번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픽스가 되느냐? 이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픽스시키잖아요. 집에서 끈끈 알아요. <웃음> 진짜 어떻게 선생님한테 찾아가, 어, 오, 어, 그, 이분이 끈끈 알으셔가지고, 따님이 선생님한테 이거 따지내는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끈끈 알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어, 픽스는 자기가 운동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픽스는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이분이 등이 이렇게 항상 굽어져서 컴플렉스였는데 지금은 다 펴지셔가지고 그분의 딸, 아들, 며느리가 다 와서 운동을 해요. <웃음> 그리고 이게 이제 70대 노인분이신데 사용하기 전에 어깨하고 레슨 10분 팔 어깨만 해서 사용할 샘 사용해서 교정을 한 거예요. 개념이 코어 컨트롤 개념이어야지 파워하우스 개념이시면 안 돼요. 근데 파워하우스 개념으로 잡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코어, 파워하우스 개념으로 코를 어 잡고 단련시키면 허리는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고마워 <놀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종아리 발바닥에 있는 인대들,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거의 인대예요. 속근육은 인대에서 들어가지, 근육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속성상. 그래서 발바닥에 있는 인대들이 어디에 모여요? 아키네스에 모여가지고 종아리 근육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발바닥을 풀어주시면, 발바닥을 충분히 풀어주시면 웬만한 그, 뭐라든지 종적 운망룡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붓기 이런 것들이 반절이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좋아요. 파워하우스를 잡는다는 건 허리에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잡으셔야 돼요. 있는 상태를 잡으면 허리 통증만 더심해져요 통증 케어가 돼야 그 다음에 코어 컨트롤이고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파워하우스를 관리뼈를 조여주는 것만 또 얘가 압력을 뒤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을 확 일으켜요. 그래서 코어라는 거는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지 컨트롤을 내가 발리뼈로 조인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특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예, 그래서 필라테스 운동하면 자꾸 허리 아프신 분들이 더 아프시고 더 아프시고 한 분들이 나와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피로감이 쌓여서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코어를 컨트롤해서 파워하우스를 만들어주면 좋아져요. 근데 내가 어떤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디스크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척추 사이의 근육이 딱딱하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딱딱한 상태에서 배가 지고 갈비뼈가 은고있단 말이 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 케어를 하실 때는 포커스 관점, 그 사람의 관점을 일반인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플러스 플스 4를 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